아무튼 괜찮잖아. 괜찮잖아, 괜찮잖아. 저번이 팬마트도 상관없고 거기는 상관없지. 어, 안 되는 거만 만지 엄마는 정확하게 써 김밥, 김밥하고 <웃음> 저기나 해야 다 맨날 라면 한 끼로 아왜 이렇게 판맛이 없는지 몰라요. 날이 더워서. 저희 아, 먹는 건언니가 되지? 그 수박 어떻게 처리해? 아 버려야지 뭐할수 있어 나 진짜 먹려고 그랬는데 너무 맛없더라 응, 엄마도 그랬어 그래서 안 먹었어 그냥 달기이래도 하면은 응. 설탕 먹는 맛으로 먹는데 그냥 뭔 맛인지 모르겠어 응, 여기다 세워놓고 잠깐 가야겠다 야잘을 데가 없어 너는 광수 김밥에서 쫄면 응. 안 먹을 거야? 아 지금 쪄면 안, 안 뿌릴까 나중에라도 아, 국물, 국물 넣으면 괜찮을까 불어 양념 아니야 그래도 쪄면 쪼면. 쪄면이랑 나는 참치김밥참치김밥이랑 고기만두 음... 이 들어가 어쨌든 안하노? 아니 얘가 자고 있었어 너무 이뻐서 골골대는 거봐 음료수 종류만 삼